오늘은 저랑 남편이 좋아하는 브랜드인 스톤아일랜드 하울을 가져왔어요. 뭐야, 뭐야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<웃음> 응. 자, 여기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먼저 남편 거예요. 남편 거 이렇게. 겨울에 입기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입어봤는데 여기 안에가 엄청 까칠까칠하대요. 그래서 이거는 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2000 아울렛에 갔는데 가자마자 스톤 아일랜드를 먼저 가서 이렇게 샀습니다. 색깔이 진짜 예뻐요. 색깔이 지금 화면에서는 좀 밝게 나오는데 좀 진한 자주 빛 색깔이고요. 여기 안에는 이렇게 지퍼로도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다음 제거 보여드릴게요. 제 것도 이렇게. 색이 너무 예쁘죠? 제가 보자마자 엄청 반했어요, 이거. 보자마자 딱 반해서 샀습니다. 이렇게. 너무 좋아요, 이거. 그리고 이거는 촉감이 진짜 좋은 게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촉감이에요. 맨투맨은 음, 제 생각엔 기모가 있는 맨투맨을 사야 좀 이런 목이나 이런 곳이 이런 게잘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좀 짱짱하다고 해야 될까? 그 여기 보면은 그 가품이랑 진품 구별하는 법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라벨이 뒤집어도 이렇게 똑같아야 한다고 해요.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X자인 게 확실히 보이면 진품이래요. 이렇게 사실 근데 이 브랜드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긴 비싼 것 같아요. 그래도 너무 예쁘게 잘 입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아울렛에서 사서 가격도 괜찮았어요. 가격이 진짜 좋아서 저는 득템했다고 생각해요 짠.